어? 이거 뭐지? 무슨 동이지? 와.. 벌 소리가? 올챙이다 와 아, 올챙이 천국인데? 이 꿀벌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왜왜 왜 여기 오는 거지? 벌 그림자 보이시죠? 와벌 소리가 살벌하네. 물 마시러 왔냐? 어 소리는 아니겠지. 어, 오지마오지마 오지마. 벌이 진짜 많아요. 와. 이 여왕은 결국 깨졌습니다 뒤쪽이 오, 이렇게 이렇게 조각이 나버렸네 뭘 던진 거 같진 않겠죠 여기 모양이 이렇게 깨질 수가 있나? 아시는 분들 좀 얘기해 주실래요? 여기가 동네 주민들 산책로거든요 여기, 사... 여기 산책로 중간이라 그냥 지나가다가 돌 같은 거 저런 것들 던져버렸나 이런 생각도 안 깨질 줄 알았는데 햇빛이 계속 들어온 자리라 송사리 엄청 많다 와 송사리들 이게 다 송사리입니다 와 송사리 진짜 수백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와 개구리도 한두 종류 정도 작년에는 도령놈도 있었는데 여기가 참개구리랑 산개구리 이렇게 있었는데 혹시 개구리 모양 보면 구분 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얘는 보면 크래들은 갈색이고요 얘는 검은색이에요 개구리 오징이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데 <웃음> 아이벌 소리 아! 아! 아! 완전 자연이구만 혹시 뭐든 사람 손이 안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건지 보기 좋다 꿀벌이라 지금 안쏠것 같아서 이렇게 있는데 잠시만 그 와중에 여기 말벌 같은 것도 날라왔는데 얘는 쏠것 같은데 얘는 쏜다 어쟤는왜 왔지? 꿀벌 사냥하는 애인가? 야 이거 가야겠다 도방 가야겠다 이건 아니다 보이시죠 여기 너도 물 먹으러 왔니? 참고로 저는 벌의 습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쉬름을 알려주세요. 제가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다른다 다른다 오날라다 오씨 오 소름 가다가.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아이고 새소리도 좋고 새소리 잠시 들어볼까요? 와 진짜 힐링된다 새소리 맞아요 제가 수서건충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개화재비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이에요 그때 물장군 그런 것도 있었고 야, 사냥하겠는데? 지켜볼까요, 개집이? 어디갔어? 사냥해주는 유튜브 각인데 배가 부른가? 보면 꼬리에 있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수면에 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개집 또 있네 저기. 오, 오씨, 어, 소름돋아. 무서워. 야, 여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모여있지? 뭐 먹을 게 많은가? 또 이게 신기한 게, 지금 곤충 학자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전혀 꿀벌의 습성을 모르잖아요. 이쪽 구간에는 응? 꿀벌이 안 와요 꿀벌들이 다 저쪽 구간 저기랑 저쪽 저쪽만 가거든요여는왜 없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햇빛이 많이 오나? 반그늘을 좋아하나? 뭐 그런 차이가 있, 있을 건데 온도 차이가 좀 나나? 여기는 또 개구리가 많고 아 여기는 또 올챙이가 많고 얘는 또 갑자기 없다 그러니까 오네 <웃음> 진짜 대박이다 불벌 없다고 하니까 나타났습니다 너왜 왔니? 사람만 안아듣나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잠자리 유충도 있어요 여기 이 공간이 자연에 사는 친구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진짜 되는 것 같습니다 갔습니다가 이제 되,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안쪽에는 그 올챙이가 없어요 햇빛이 가장 많이 하루 종일 여기 비치는 저 구간에만 있는 거 보니까 햇빛의 역할도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어? 이거 뭐지? 무슨 동이지? 사기가 이게 만약에 배설물이면 포식자가 물 물뱀 말고 또 있는 건데요 뭐요? 자 저는 또한달 후에 와서 또 뭐가 바뀌었고 어떤 친구들이 생겼고 이런 거다 볼게요 풀, 풀들도 이제 막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한달 후에 찾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니모로 TV.